자, 지금 보시면, 저기 이쪽에 지금 찌낚시, 찌낚시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원투낚시, 저쪽으로 해서 원투낚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경치 지금 너무 좋습니다. 날씨도 좋고요 미세먼지도 없어서. 어, 저 산도 잘보이고요 저기 갈색이 도좀 날아다니고. 음. 자, 여기는 저쪽이 이제 대변항입니다. 대변항. 어, 잡힌 것 같은데. 오!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뭡니까 이거? 이 뭐지? 무슨 거 이거? 노래미네 노래미. 노래미가. 얼굴에 한번 잘잘 보여주세요. 아 노래미 한번 잡았습니다. 한번 잡았습니다. 그러게까지 라지마 없겠다.